에너 지를 잇다 에너지 웨어 에너 릿 이만 아의 원적외선 방출 에 의한 혈액 순환 개 선과 피로 물질 감소, 셀룰라이트 개선의 효과를 가진 기능성 웨어 원적 개선에 의한 체온 밸런스 기능 혈액순환 증진 및 운동 효과 상승 어깨와 등 부분의 탄력 밴드 근육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허벅지 부위의 패턴 날씬한 몸매의 완성. 복부 보정 패널이 허리라인을 탄탄하게, 힙라인도 탄력있게. 스타일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컨셉의 기능성 브랜드. 당신을 만족시킬 똑똑한 기능성 웨어를 제안합니다. 에너지를 잇다. 에너지웨어 에너리